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자 분야 시장 점유 1위 기업으로는 뭐 심택, 해성이, 또 PSK, 리노, 한미, 덕산아이메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각을 내타내는 종목을 보면 이수가 PCB 대장주로 치고 나오고 있고, 한미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종목들 한번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성DS가 4.5% 상승을 했고, 지금 5만원대의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펀은 5배 수준으로, 어, 여기 있는 1위 기업 중에 가장 낮은 펄을 가지고 있는 게 해성DS입니다. 어, 그리고 주당 이익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8,000원대를 벌고 있고 해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어, 주당 9,300원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버는 놈은 이제 LG 이노텍이 4만원대죠, 주당. 그리고 해성이가 이제 9,000원대, 그리고 삼성이 8,000원대를 버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r o e 를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r o e 를 가지고 있는 해성DS. 여기서 22년 기준으로 43%에 달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는 47%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1조가 넘었었던 기업이 이제 그 반도체 주가 같이 나락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태기는 이제 심태홀딩스는심태의 지주사죠. 얘도 이제 9% 이상 거의 뭐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였던. 어 신태기가 9%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가 수준을 보면 이제 3천원대로 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싸죠 이 주가 기준으로는 시총 1500억대 그리고 이수 페타가 대장주로 이제 치고 나왔지만 흐름상으로는 이제 거의 좀안 좋았죠 얘가 pbr은 2.77로 가장 높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대 부채 수준도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높죠 그리고 jt는 시가총액이 여기서 가장 낮습니다. 850억대, 퍼는 6배 수준에 있고, 부채는 이제 30%대입니다. 그리고 l g 인노 시가총액 6조, 삼성전자 우리나라 1위죠. 376조, 메모리 세계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얘도 이제 거의 1.12% 아주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들 기업의 사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성이 얘는 리드프레임 어, e l f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뭐 보면은 뭐 순위 100% 증감, 그래서 21년도 비해서 1,500억대로 이제 100% 가량 증가를 했고 매출을 보시면 28%, 영업이익 136%, 이런 아주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보면은 뭐 어 삼성전자가 이제 나락으로 가면서 이제 동반해서 같이 나락을 했던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해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200일선 바로 위기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어, 상승세로 이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연간 차트를 보시면 20년도 코로나 때 1,800원대였죠. 요때 시가총액은 1,800억대였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6.9배 거의 7배를 상승하면서 시총 1조 2천억 수준까지 상승했었던 이런 종목이었지만 현재 이제 반도체가 같이 이제 하락하면서 반도체 주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해석이었습니다. 재물을 잠깐 살펴보시면 매출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죠. 지금 뭐 4천억대에서 8천억대까지. 그리고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부채 수준은 65, 61, 47에서 계속 이제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ROE죠 어 13% 27% 42% 뭐 계속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어이 배당금을 보시면 450원, 600원, 900원 뭐 이렇게 계속 어 이렇게 그 증액해서 어 주주에게 환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태 홀딩스 얘는 심태의 지주사입니다 어, 별도 기준으로는 어, 39% 하락했지만 어, 연결 기준으로 이익은 이제 74%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 뭐 이렇게 이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 바닥을 다졌죠 2600원대에서 어,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수페타 AI 체포 관련해서 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가장 높은 이제 상승률을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얘가 단연 뭐 두각을 나타내면서 PCB 쪽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지금 이제 전에 썼던 신고가 때에서 좀 어, 윗거리를 다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JT 얘는 번인소터 세계 1위 기업이 JT입니다. 후공정 장비 기업이고, 실적으로는 이제 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위이긴. 어 현재 뭐 바닥에서 지금 계속 이제 상승해서 전 고점 부근까지도 어 가까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총이 이제 원체 작기 때문에 어 움직임은 이제 어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는 어 종목이 JT입니다. LG 이노텍, 또 PCB 기판, PGA 기판,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얘는 뭐, 별도 기준으로는 소폭 이제 하락을 했지만, 연결로는 이제 10%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모습을 보였죠. 248,000원대에서 최저가를 쓴 이후에 오늘 이제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얘도 뭐 영업이익은 15% 이제 감소를 했죠.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39% 증가를 했지만 매출액도 뭐 8% 정도 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뭐 바닥을 지금 5만 원대에서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상승세로 조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0년도에 4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